안녕하세요. 매주스의 뷰아키한 디렉터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프린세스 레이스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트 진행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용윤윤님, 망인님, 소블링님 전소연님, 윤지님, 미니님 정블리님 초이준님 안녕 윤지님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 귀여워서 하진이 사줄까 했다 가디건을 비유이 입고있어 입고 <웃음> 검탱이검탱이아요거예요 <웃음> <웃음> 요거 음. 저 어제 샤라슨에서 쇼핑했어요 혜수는 늘 쇼핑할 게 차고 넘치죠. 맞아요. 이번 응. 신상이 들어와가지고 또 오늘 알람 제대로 올렸네요. 귀하킹이라서 그런가 봐요. <웃음> 오늘은 레이스. 오늘은 레이스 갖고 왔습니다. 짜란 짜란. 안녕하세요 인스타에 계신 분들도 모두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되게 블링블링 하지 않아요? 그쵸 왜뭐 이렇게 돌아가지? 블링블링 랭쌤. 아트 너무 예쁘대요 초보님이 오늘 또 무슨 아트요? 레이스 아트이고 오늘 약간 꽃 무늬도 들어가 있어요 위에 보면 꽃도 들어가 있으면서 레이스도 해봤어요. 소희주님께서아따 아, 포기해야지 너무 어려워. 오늘 아트 아데 그냥 이렇게 꽃 그리고 위에 뿌링클이나 슈가 파우더 뿌리면 이렇게 짜잔 이렇게 완성되잖아요. 오늘 조금 데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긴 해. 맞아요. 아, 근데 요거 두 번째나 아.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금방 끝나요. 아니면 레이스 이렇게 하는 거 엠보로 하면 금방 완성되기도 하고. 요다장님도 안녕하세요. 그 아트 진행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여러분들도 구도 안녕하세요. 안녕, 또. 오늘 베이스 디젤 베이스 가져와봤습니다. 디젤 베이스 이거 10% 할인 들어갈거예요 제가 확인해보고 들고왔어요. 오늘 도 2시까지 뷰업 개인 사용 제품은 10% 다 할인이 되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음, 브러쉬 찾는 게 제일 힘들더라. 예? 언니 제쿨이 없어요 아 오케이 잠시만요 <웃음> 아왜다 아따 포기하면 돼? 아니 엠보 안하면 되잖아요 엠보 안할게 나도 엠보 안할게 그럼 됐죠? 엠보 안할게 나 엠보 안할게 아니 엠보 안할게 엠보 안한다고 여러분 뭐뭐 뭐 할까 그러면 엠보 안할게 오늘 아따 아트를 보고 아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웃음> 아 제가 어려운 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려운 거 싫어해요 나손 많이 가는 거 싫어해 눈 앞에 있는 걸로만 하잖아요 저도 자 베이스부터 바를게요 <웃음> 아니 엠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엠보를 해도 여러분은 엠보를 안 해도 돼요 내가 한것 중에 여러분이 그냥 할수 있는 것들 여러가지 하면 돼요 아 아따 아따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궁금은 하니까 보여는 줘야된대요 아. <웃음> 우리는 안할지언정 비리세운 해라 <웃음> 이런 얘기죠 아, 궁금은 하니까 응 음, 나는 어려워서 못하겠지만 일단 가져온 거 일단 보여는 줘라 <웃음> 알겠어요. 나는 얘기. 자, 베이스 바르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윤지님께서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 아트 라고 회빵이님께서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신대요. 그 말은 즉슨 그냥 하라. 그거를. 옥염님께서 뷰리쌤은 해주세요라고 <웃음> 해주셨어요. <웃음> 와 정리 잘해 짱 감독님이 정리해줬네. 네. 궁금은 하니까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리할 테니 뷰리쌤은 일단 해요. 음. 이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보고 나는 아따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테니 음. 일단 뷰리쌤은 보여줘요. 라는 <웃음> 알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네. 일단 진짜 딸기 아나 진짜 피치다 진짜 피치를 위에 반 바를게요 뒷부분 아트 보면, 첫번째 아트 지금 첫번째 손가락 할건데 첫번째 손가락 할건데 뒤에는 거의 다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했거든요? 첫번째 거는 중간에 보면 이거 레이스 얹은다고 베이지 색깔로 라인을 따줘서 얘는 그라데이션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라데이션하면 시간 낭비되고 손만 더 많이 가게 돼가지고 어차피 베이지 색깔로 선을 딸거라서 대충 색깔만 칠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켄지코의 이름 뭐지? 어텀.. 어, 어텀 우드? 무드응 무드, 무드. 어텀 무드에 있는 FW05번 색깔 밑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가고시 마블 세트용으로 사셨다고 국가고시 이제 보실 준비하시나봐요 음. 우리도 그런 사람 있는데 그쵸 <웃음> 그쵸 이거 말해도 아, 아직 안 돼요 뭐야? 아직 안돼요 제 근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웃음> 아, 맞아요 다들 준비하실 때가 됐죠 어 근데 이렇게만 보니까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거 저만 그래요? 요즘 필기 어때요? 어려워요 <웃음> 뭐제 얘기 안 들어요? 아이스크림이 안 들어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뭐 어, 이거 뭐예요? 뭐 삐뚤어요? 라고 하시는데 삐뚤어도 돼요 어차피 중간에 그 베이지 색상으로 선딸 거여가지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 루나쌤 왔네요 루나쌤이 내가 왔다 라고 했는데 그분님이 아. 안녕히 가세요 <웃음> <웃음> 아 쫓아 내고 안녕히 가세요 네! 가, 진짜 카키도 있어요 진짜 카키도 요로님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다음에 누드 이거 약간 베이지 색깔은 FW01번 쓸게요 투코으로 한번 더 해줄게요 진짜 피치는 위에로 진짜 딸기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 좋아요 저는 얘들 세 가지 라인 자주 써요 진짜 피치 딸기 우유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진짜 스킨 되게 자주 써요 이거 아트 할 때도 이거 세 가지 다 들어갔어요 자주 쓰는... 색상들로 이루어진 거라가지고 모든 아트할 때? 좀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다음에 FW05반 밑에 그대로 투콧 올려줄게요. 어, 다들 필기 어려우셨다고. 요즘 필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던데? 아니 일기에 거의 의사 수준에 맞아요. 거의 그 정도를 공부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냥 내일 시험이면 내일에 관한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음. 쓸 자택이 없는 것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손을 <웃음> 이제 관리해 줘야 되니까. 그런 손을 관리해야 하는데 영유아 출산율이 왜 필요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웃음> 앞으로 미래의 고객님들? 아 미래의 고객님들한테 영유아 출산율을 왜요? 아기 낳는 걸 내가 왜요? 미래의 그 영유아들이 미래 고객님들이 될수 있잖아요. <웃음> 어? 미니 감독님도 오셨어. 애기 감독님도 계신데. 달로 나는... 달루나도 루나 아닌가요? 문루나는 누구고 달루나는 누구죠? 문루나는 <웃음> <웃음> <웃음> 문루나는 <웃음> 달루 문루나는 <웃음> 우리 루나쌤이고 달루루나님은 그냥 달루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뷰러님이에요 아 그렇죠? 달루나님 문루나가 장난치는 거 아니죠? 네네네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필기 중에 뼈에 관한 게 너무 어려우셨대요 피부과 유사분과점인 줄 아셨대요. 음, 맞아 맞아. 아. 그다음에 아까 F W 01번 중간에 대충 라인으로 가로 라인 져줄게요. 네, 이 색깔을 진짜 스킨으로 해줘도 돼요. 제가 예고편 아트 뽑은 걸로는 진짜 스킨을 했거든요. 근데 켄지코 색상을 들고 온 만큼 뭔가 이 색깔을 한 번쯤은 써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조화가? 어차피 이거 가려져서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위에 레이스 저거 엠보 올라가면 안 보여요. 음. 그래서 보이든 말든 상관은없어 이게 어울리든 말든. 시기 <웃음> 요즘 시빠르게 <쉽고> 나타났어. <웃음> 맞지. 시기 시 막상 시험 보는 건 진짜 어렵죠. 자격증 딴다는 게 진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응. 막상 시험 보는 거는 그.. 안 써먹지 잘 맞아요 <웃음> 써먹는 것들이 안 나오지 왜 그럴까? 왜, 왜 써먹는 것들이 안 나오지? 자격증은 그래도 제일 어려운 걸딱 보게 해서 이 정도도 된다라는 거를 가능하게 하려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치잖아요, 네. 어려운 것들. 맞아요. 짱가는 <웃음> <웃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원래 나무말 했죠? 가격적 <웃음> <웃음> <웃음> 어렵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나봐요, 지금. <웃음> 조금 더 굵게 들어가야지. <웃음> 위에 꼭 그리기 싫으니까 아트할 면적을 좀 줄여야지 여러분도 아트할 면적 줄이고 싶으면 그 엠보할 면적을 좀 키우면 돼요 에이 감독님이 저건 무슨 컬러죠? 이라고 했는데 FW01번이라고 아까 보여줬어요 저 이제 잘하고 있어요 아, 알아서 링크도 아주 예쁘게 걸러왔죠? <웃음> 알아서 잘하고 잘 보여줬어요 <웃음> 걱정하지 말고 그이 <웃음> 감독님한테 불려가기 싫은 거잖아요 <웃음> 네. <웃음> 앞으로 그냥 편집할 거잘 하고 있어요 <웃음> 자그 다음에 위에 장미 그려보자 음 벌써 아트 반이 한 3분의 1은 끝났다 네. 이게 쓱쓱하다보면 금방금방 끝나요 벌써 끝났어요? 사람들 저... 알따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 <웃음> 아니죠? <웃음> 저번주 우드 봐 쓱쓱하니까 우드 막다잘 다 따라했더구만 뭐 어, 맞아요 우드 응. 많이 하셨더라구요 <웃음> 사람들 글 올린 것도 보니까 진짜 쓱쓱하니까 쓱쓱 우드가 됐네 라고 막올렸더만자그 다음에 진짜 딸기우유이 색깔로 장미를 그려줄거에요 <웃음> 아 그렇구요? <웃음> 꼼수 김유리? 나왜 꼼수야? <웃음> 자, 그 다음에 응. 위에 장미. 응, 장미 그림 면적 너무 크게 해놨네, 내가. 초일주님이 뷰리쌤 나한테 왜 댓글 안 달아줘요? <웃음> 나 댓글 칭찬 기다렸는데라고. 아, 진짜? 나안달아어아 달려갈게요. 나 눈에 보이는 건 그래도 열심히 달았는데, 안, 안, 안 보였나 봐. 달려갈게요. 아, 내가 누군 달고 누군 안 달게 될까봐 안 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 열심히 다, 달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혹시 하트만 누르고 댓글 안난 건가요? 이건 음, 리지쌤이 잘못했다 <웃음> 아니 누구 한명 그랬거든 그 인터넷이 끊기면서 좋아요 눌리고 댓글이 튕기는 사진이 있었어 뭔가 한 개가 음. 이번에아저 인터넷 잠깐 안 됐을 때요? 응아 그래서 그, 그 사진을 찾고 있었어 누구 글에 사, 댓글이 튕겼는지 찾고 있었거든 혹시 초유주님 제가 초유주님사진에 좋아요 눌렀던가요? 꿀즈님한테 폭풍 칭찬하고 갔었다고아 <웃음> 어,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마 지금 그러면 나 지금 뭐... <웃음> 이따 달러 갈 거잖아요 어, 달러 갈 어? 거... 아 지금 달까? <웃음> 아떠 <또> 하세요 <웃음> 아, 그니까, 좋아요도 눌렀으면 그건 거예요. 그, 서희주님이 그 당첨된 사람인 거야. 당첨된 거.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그 회사가 그 인터넷 튕겼었을 때. 내가, 나 그거 댓글 분명 달았어. 댓글 달려, 댓글 이렇게 눌렀는 순간, 튕기면서 댓글이 날라갔어요. 이거 다시 가세요. 네, 그 다시 달러갈게. 근데 내가 그거를 다시 달러가야 되는데, 그걸 누구 그린지 찾고 있었거든요? 나뭇잎 그릴게요. 네. 다시 달러 갈게. 그니까 그거 누군지 찾고 있었어. 저거 좋아요 누르고 댓글 썼어. 댓글 썼는데 데, 댓글이 날라간 거여. 달루나 님이 오늘은 핑크핑크 핑크 네일이라고 하셨어요. 그치네. 전체적으로 다 핑크네, 완전. 네이스잖아. 이렇게 나뭇잎 그렸고, 여기다 나뭇잎 그렸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웃음> 아! 저 믿어요. 믿 아니.. <웃음> 믿으라고. 내가, 내가 좋아요 누른 걸 기억하잖아요. 내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 안쓸 리가 없어. 이번에는 좋아요 누르면서 댓글을 다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댓글을 다, 이렇게 다 탐방 다닌 거란 말이야 아 오늘 좋아요 눌린 사람들은 댓글 안 썼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댓글 쓸 겨를이 없었거든 참고로 오늘 오늘 좋아요 눌린 사람들은 댓글 안 달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방송하는 날이어서 댓글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바쁘셨나 봐요 오늘 아침은 뷰하킹 준비로 인해 댓글을 쓸 여유가, 없었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아따를 올려주신 분들에게는 아 아테나 네일링에서아 댓글도 달아주시는군요. <웃음> 아한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달아주세요. 한번. 아 해빵이님이 어, 10월에 다음에는 트위드 네일 한번 보여달라고 10월에? 트위드 네일 꿀팁 이런 거 너무 궁금하시대요. 트위드? 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월이나 뭐 차후에 꼭 트위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근데 우리 할로윈 뭐 할까? 제가 할로윈 감독님들 변신시키려 하는데 감독님들 자꾸 안 하려고 해요 빨리 뷰러님들이 빨리 좀 감독님들 뭐라 하고 빨리 변신시켜봐요 아니 무슨 소리요 예 다들 일하세요 <웃음> 제가 빨리 뭐 우리 텔레토비 하자고 대신에 온몸을 색칠하라고 하는데 싫어 이러고 뭐 아니면 공룡 풍선 옷 입자고 그러니까 싫어 이러고 <웃음> 아니 근데 그거를 입어도 저희는안보일거예요 저희끼리만 보어도 돼요 아니지 공룡풍선 옷 입으면 얼굴 가려지잖아 아문 어. 루나님께서 저도 나도 칭찬해주세요 뷰디쌤이라고 전 좋아요도 안 눌러주셨는데 아 진짜? 그럴리가 없는데? 혹시 해시태그에 뷰리아트가 빠진거 아니야? 난 뷰리아트를 검색하거든 응. <웃음> 뷰리아트라고 했나요? 해시태그에? 해시태그에 뷰리아트가 있나요? 네, 이현두 이미 뷰리쌤 혼자 분장하래요 뷰리쌤 집이 이미 할로윈이잖아요 슬픈. 네 <웃음> 호박 네일아트? 어네 호박 네일아트는 준비하고 있어요 음? 윤유언님 좋아요 안 눌렀어요? 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그거 아따와 출첵 그거 하면서 추천하면서 웬만한거 좋아요 다 눌렀는데 오늘 아침에 마무리로? 자, 이렇게 하고 라인 선은 핑크색이랑 똑같은 걸로 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클리어 젤 올리고 올릴게요 일단 클리어 젤은 테라크 너무 힘들다. 누구는 누르고 안 누르고 이렇게 일이 발생하게 된구나. 맞아. 근데 규리 계정이 안 눌렸으면 짐블리 계정이 눌렀을 수도 있어요. 아.. 어 출책은 잘안 눌렀을 수도 있어 출책이 누출첵은 누르, 제가 누르는 것도 있고 안 누르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따! 아따는 웬만하면 다 무조건 눌러주려고 해요 왜냐면 출책은 너무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다 누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아따는 진짜 제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했으면 내일부터 뷰리 아트라고 거의 매일매일 검색해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면서 보이는 족족히 좋아요를 누르는 편이어가지고 출첵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송하는 날 아침에 검색해보는 카다같은 거는 거의 매일 검색해서 좋아요랑은 누르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도 여러분하고 소통은 해야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나마 소통하려고 하는 편? 미경아 닦고! 바탕이랑 같은 색깔로 테두리 들어갈게요. 이거 진짜 피치가 바탕색이었으니까 진짜 피치로 장미꽃 테두리 그려줄게요. 테두리 한번 그리고 메트탑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뿌링글로 올려줄게요. 오늘은 어떤 아트 하시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요렇게 요걸로 레이스 합니다 근데 아까 그 브러쉬 관리 좀 잘하고 있지 않아? 작심 3일 아니지 않아요? <웃음> 일주일 아지 안.. 일주일 됐죠 이제? 아니야 저 미니 감독님이랑 그때 얘기하고 나서부터도 잘하고 있죠 아니 지난주에도 브러쉬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브러쉬 관리 안 했네? 뭐뭐가 자꾸 나오네? 닦는데? 응아 음. <웃음> 닦는데 어. 뭐가 자꾸 나와요 그럴수 있지 <웃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럼 짜장미 그려줄게요 아, 아따만 눌러주시는 거냐고? 아, 정말 출첵에는 필수 에스티그 구기할 데가 없어서 모르셨대요 출첵도 근데 한 번씩 누르긴 해요 근데 출첵을 필수적으로 막 누르려고 누르진 않아요 신경 써서 문루나스님께서 <웃음> 오늘부터 출첵 신경 쓸게요 여러분 <웃음> 오늘부터 출첵도 한번 신경 쓸게 그래요 한 번쯤 눌러, 눌러주러 가요 오늘부터도, 오늘부터 출첵도 신경 쓸게요, 여러분. 물 음, 루나님께서, 저 오늘 귀리쌤한테 혼났어요. 갈색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나만 몰랐다고. <웃음> 라고 했더니, 꿀쥐쌤이, 왜 몰랐어요. 루나쌤이 잘못했네라고. <웃음> 그니까, 또 혼났어. <웃음> 저 원래 해빵이님하고 약속이었거든. 정쳤지. 어꼭 그려줄게요 나뭇잎도 테두리 그려줄게요 이거 지금 잘안 보인다고 할수 있는데 매트답 칠하면 잘 보여요 으흠. 그리고 테두리에 뿌링글이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나뭇잎도 나뭇잎상 따주고 잠깐 각혈링 들어갔고 햇방이님이 엥? 그게 오늘이었나요? <웃음> 라고 했었어요 아니, 오늘이 아니라 원래 매주 수요일을 막 했는데 맨날 감독님도 맨날 수요일마다 까먹고 오시고 수요일마다 맨날 약속 좀막 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딱 약속을 정하자고 추석 끝나고 수요일 할 거야 말 거야. 추석 끝나고 수요일 할까요? 다들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장미꽃 그리다가 모지란 부분 테두리 그리고 안에 모질란 부분 조금 메꿔줄게요 응. 언제 할거야? 약간 아 그러면 윤지님이 <웃음> <트위님이 웃음> 약간 햇빵이님 햇빵이님 집에서 놀건데 햇빵이님도 <웃음> <너> 오실래요? 느낌이란 <냇빵이님은. 웃음> 아니 원래 햇빵이님이랑 그때 어 먹기로 했는데 그런거 이렇게 판이 커진거잖아 다와 이렇게 된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는꿈면뭐나 혼자 같이 가서 이가서 먹지마 뭐. 7일날 어때요? 10월 7일 그날 오후반차래 누가요? 저 얘기하면 그날 오후반차예요 <웃음> 언제부터 그랬죠? <웃음> <웃음> 땀에 선을 아무 때나 끊고 싶은 대로 끄어주세요 칠빵님 오늘 가야 되는 건가 하고 당황했대요 살짝 아 오늘 와도 돼요 오늘 올래요? 오늘 안, 안 오실 거같은데 응. 꿀지님은 안 되시는 거예요? 꿀지님은? 꿀지님은 안 된대요 왜? 모르겠어요 약간 규칙적이지 않는 선이 포인트입니다. 막무간으로 어? 그어주세요. 저는 낮에 자야 해요. 저녁에 일을 해서 아 진짜? 그러면그 저녁에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갈까? 민주하고 <웃음> <아니, 웃음> <알고> 가는 거예요. 웬나 <웃음> 약간 스토커 같았어? 아 응. 어, 미안해. 조금 무서울 수도 있, 있지 않았어요? 안돼나 화장하고 가, 갔고 오늘 생얼이에 요 날짜 미적고 예쁘게 하고 아 괜찮아요. 루나 쌤도 오늘 생얼로 왔다고. 생얼에도 편안 복장 출연닝 입고 왔던데 와 초이줄님은 강원도라서 횡성 가서 한우 드신대요 좋겠다 이사람도 다들 뭐 한우 좋겠다 빌쇼사이시고 빌사진찍어 달라요 아 이거 매트탑 칠하기 전에 밑에도 잠깐 들어가자 밑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밑에는 같은 색깔이었던 FW05번이랑 생선 가신데요. 그럼 한우 사올요 한우 한우 사올 거예요. 우와.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루나 쌤 집에 놀러 갈래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뭐야? 뭐라? 응? 뽑아버렸어. 어, 미리 연결했다. <웃음> 그래서 이 <이쪽으로> 저걸 뽑았어요. 띠카 <웃음> 클리어 젤로. 꿀잼이 동대문이에요? 어? 꼼지는 동대문에서 일해요? 물론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거기 가서 쇼핑하자 12시에 왜냐면 저 루나쌤이랑 거기 가는게 소원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어나서 못 일어나서 못가고 있거든 우리 언제가? 맨날 말만 해 동대문 언제가 봐? <웃음> 이렇게 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거기서 햇빵이님 먼저 올거야 햇빵이님도 동대문이래요 동대문에서 아, 이아 신설동역이래요 오나 신설동역 알아요 아이디어다 알아 언니 아, 나 그냥 네. 가봤다는 얘기였어요 신설동역에 아. <웃음> 여러분 NG NG 모르는 척다못 <웃음> 봤다 나는 못 봤다 다들 못 봤죠? 뭐지? 못 봤지? <웃음> 너무 뚝 소리 나고 아니야 못 봤어 뭐 아무것도 못 봤잖아 방금 저 쳐다봤잖아 갈색 고기복고 남대문 갔는데 동대문 꿀지님이안 오신다고 그치 와야지 와야지 동대문은 동대문 그냥 가고 네 하고 저도 체력이 쓰레기여가지고 <웃음> 오늘 완전 그냥 우당탕탕, 그냥 난리 부르스. 인체도 약간 돌려줄게요. 뭔 말인지 알죠? 갈게요. 우와, 초희준이 남동생님 야구 선수래요. 뭐야? 우와, 어디예요? 너무 궁금하다. 멋있겠다. 멋있다. 멋있다. 우리 회사 사람들 야구에 미쳐있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웃음> 지금 여기 짱 감독님도 <웃음> 여기 미쳐있는 사람들이고 미쳐있다니 야구 시즌만 되면 다들 미쳐가지고 야구장 티켓팅하면서 야구장에 막 다들 진짜 막 퇴근하면 야구장으로 뛰어가고 막 진짜 야구 미쳐요? 막 여기 다 있어요 종류별로 뭐 종류별로? 구단이요 구단 구단별로 다있어 종류별로 선생님 롯데 있고요 뭐 SK 있고요 SK 없어졌어요 없어 아, SK 퇴사졌어요 두산도 있었고요 <웃음> 삼성도 있고요. 전 하나예요. 응 하나도 <웃음> 있고요. 오 어, 삼성 현주 선수시래요. 오 어, 진짜? 우와 착멋있다. 착멋있다. 나 삼성이야 삼성. 대구는 삼성이지. 대구는 삼성이 <웃음> 대구는 삼성이지. 그치 그렇지. 좋 <웃음> 멋있어. 이렇게 올려줄게요. <웃음> <웃음> 삼성 선수들 다 잘생겼는데. 맞아, 삼성 선수들 잘생겨서 좋았어. 나 고등학교 때. 님이 동생 빼고 다잘생겼대나 <웃음> <웃음>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맨날 학교 막 야자 막 빼고 막 가가지고 막. <웃음> 진짜 삼성 다 잘생겼었어요. 맞아. 삼성이랑 LG가 얼굴 잘생긴 걸로 유명했잖아요. <웃음> 구사옥 알아요? 구사옥이 어, 맞아 구사옥.. 나 구사옥 팬이었는데 구사옥이요? 응. 나 구사옥 팬이지 일아고자� 그럼 잘생겼다고 응 어, 구사옥 팬이었어 구사옥 너무 잘생겼어 아, 구자옥... <웃음> 구자... 너무 깜짝 놀랐지 나 방금 구사옥 진짜 잘생겼지 나 구사옥 팬이었어 구사옥 너무 잘생겼었어 아, 나, 구자, 고등학교 때 <웃음> 나 고등학교 때 구사옥 팬이었어 나 고등학교 때 구사옥 팬이었어 나 고등학교 때 구사옥 보러 갔어 그럼 화내지 말아 요 <웃음> 왜? 나 고등학교 때 구자욱이었어. 응. 언니 음. 이지 일곱이다. 왜? <웃음> 구자욱 실물은 더 잘생겼대요. 응나 고등학교 때 맞아. 나 고등. <웃음> 맞다고 이 새끼야 나뭐더 더 늙어야 되냐? <웃음> <웃음> 피규어 얘기도 하셨네요 <웃음> 예. <웃음> 아내 네. 피규어 얘기도 하셨구나 <웃음> 아 맞아요 저 피규어도 달고 다녀요 <웃음> <웃음> 맞아요 여기 피규어 <웃음> 달고 다녀 <웃음> 진심이어가지고 <웃음> 아 회사가 하나라서 하나 응원 아 진짜요? 세상에 너무 잘 됐다 저도 하나 데려가고 데려가 주세요 왜 이렇게 취직하면 하나 갈수 있잖아. 아, 응. 맞다. 언니 하나야? 응, 어, 나 하나. 아, 맞다. 언니 가방에 하나 달고 다니지. 그 주황색 딸랑딸랑. 어, 맞다. <웃음> 매트 턱 빠질게요. 네. 아니, 저는 진짜 되게 티켓팅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 경기 보러 가면 하나 구단, 하나 그 회사에서 보러 오시더라고요. 단체로. 음 이렇게 또 야구로 하나가 되는 순간 자 쓸어서 발라줄게요. 아까 올린데는 그래서 우리 언제 갈거야? 갈색고기? 추석 그 다다음주 왜냐면 다음주는 A 감독님이 오후 반차래요. 캣바이님 들었죠? 날짜 언제야? 10월, <웃음> 10월 14일. 10월 14일. 10월 14일, 여러분. 10월 14일이에요. 10월 14일 날. <웃음> 아, 지금 제 얘기하고 있네요. <웃음> 제가 언니예요. 맞아요. 제가 언니예요. 짱 감독님이 제일 언니예요. 대빵이요. 니짱 <웃음> 감독님이 제일 대빵인데 약간... 뭐라 해야 돼? 뭐요? 지적 수준은 14살이에요. <웃음> <해>? <웃음> 아니요. 뭐라. 뭐라. <웃음> 정신연령. 아 정신연령은 14살이 <웃음> 되게 이상하잖아요 정신연령은 <웃음> 정신 연령은 <웃음> 14살이에요 <웃음> 미안해 정신연령이 1 4살이에 <웃음> 네. 10월 14일 10월 14일 여러분들 10월 14일이에요 손이 갈수록 더 예뻐진대요 인스타에서 그래 우리 아트 얘기 좀 하자 <웃음> 아트 얘기 끝났어 지금 거의 <웃음> 이러면 또 에이 감독 뭐라 한다고 아트 얘기는 없이자꾸 <웃음> 그래도 뭐 쓰는지는 얘기하잖아 <웃음> 자 요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색깔 보면 한번만 더 올리고 큐어링 하고 한번 올리고 뿌린 글 올려줄게요 난 약간 뭔가 도톰하게 올리고 싶거든 근데 한 번에 더한 번에 끝내고 싶다 하면 아까 제가 띡한 클리어젤이랑 섞어서 밑에 올린 것처럼 해주면 돼요 근데 난 스파이더 젤처럼 늘어나서 장미 그리기 할때 그 늘어나서 감당 안될것 같아서 그냥 두껏 작업해요 이렇게 장미 라인 한 번만 더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쓱쓱 그려주면 돼요. 뭔가 아따 다들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다시 보기로 다시 봐야겠다고. 왜 왜? 해주셨어요. 다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가지고 아트에 집중이 안 되죠. 약간 뷰하킹이 조회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왜 높은지 알아? 그래요? 진짜 실시간 방송 시간에는 우리 소통하고 있거든. 다들 아트를 안 봐. 다들 우리 일주일 동안에 근황 얘기를 하고 있거든. 다들 보고 싶으셔서 그래요. 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 생사 보고 하잖아. <웃음> 무슨 일 있었는지. 아, 헉, 흠, 흠. 틀렸어. 조금 지워야지. 아프리카 TV 느낌으로 노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맞아 <웃음> 대화하는 거 다들 캡처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도 출책 이벤트와 아따 이벤트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아니 괜찮아요 출책 시간은 따로 내가 주잖아 맞아요 그때 하면 돼요 쓸데없는 거 출책 안 해도 돼요 <웃음> 출주님이 별풍선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거냐고 <웃음> <웃음> 그런 거 없어 그..언제? 14일? 네 10월 14일입니다. 네 10월 14일로 나오면 돼요. 바탕에는 같은 색깔로 피치 색깔로 칠해주면 됩니다. 큐어링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아닌데 진짜 어려운 아트 아니에요. <웃음> 나 어려워? 뭐 오늘 아, 뭐 어려운 거한거 거 없는데 근데 진짜? 일단 이렇게 정리를 많이 그리면 벌써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한거 없는데 나 여러분들랑 이 얘기하면서 시간이 걸려지. 얘기하면서 한다고. 그리고 그건 뷰리 세미니까 삽삽삽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음. 나 진짜 얼굴인 아까 얘기하면서 한다고 색깔 바뀐 거 알죠? 딸기우유 색깔로 테두리 그리면 안 된다? 테두리는 피치 색깔이다? 애기감동님 테두리는 피치 색깔이에요? 아까 투코 탈때 제가 실수로 딸기우유 색깔로 해버렸거든요. 지금 컬러만 올린 거예요? 아니면 컬러에 뭐 섞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컬러만 컬러만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컬러 칠했고 컬러 칠하고 저거 뿌링글 뿌릴 거야. 아 이거? 아 이거는 컬러의 빌더, 틱한빌더젤 섞어서 한 번에 올렸어요. 밑에 뽕냥한 거 3D는 지금 칠하고 있는 위에 꽃부분은 그냥 컬러만 언니 나 더스트 브러쉬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초준님이 강원도라서 말 타고 서울 가야 된다고 아, 근데 말 주차 어디 할 거야? 말 주차 사라센 앞에 하세요 어 룩, 거기 어 큰일났다 사라센 주차하실 때 그 손해보험이 있는데 거기에다 주차하시는 거거든요 <웃음> 아 말도? <웃음> 웃는 거왜 저래? <웃음> 뭐야? 그 결론이... 말은 남대문 세우고 아말 남대문에 세우고 와요 저기 숙례문에 어 지키시는 분들이 문지기하고 있으니까 아 맞네 데 저기 말 잠깐만 그 알지 그거 그거 뭐냐 그내 승급 보여주고, 마패. 아, 마패. <웃음> 마패 보여줄게. 아, 마패 보여주면 말 주차 가능한 거예요? 응, 마패 아. 보여줘야지. 오케이. 어떡해. 내 신분이 그거면 어떡해. 그 그거. 우리 노비. 노비면 안 받아줄걸? 근데 우리도 노비인데. 맞아요. 철준이 양반이어야지 주차해줄걸요? 노비면 안 <웃음> 해줄걸? 채찍은 어디 보관해야 되지? 아, 채찍! 채찍이 말을 옆에 끼우는 거 어, 거구나. 옆에 끼우는 거지. 아, 아, 근데 채찍이 그거잖아. 뭐? 키잖아, 차키잖아. 아, 근데 차키를 차 안에 놔두지 않잖아. 음. <웃음> 채찍 들고 다녀야지. 약간 그. 등에 메고 다녀야 음. 그냥. 근데 채찍은 약간. 위험 물품이다. 가게 반이 반대면 어떡해요? 아, 멋있어서 될 거야. 아, 오케이. 다 해줘도 되고, 한 번에 다 하기 좀 그러면 반반씩 나눠서 해주면 돼요. 저는 이 부분만, 장미 부분이랑 위에 나뭇잎 두 개만 했죠. 나머지 부분은 들어갈게요. 다시. 김태현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 처음이에요. 라고.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뷰아킹이고요. 저의 컨셉은 심사임당입니다. 아직 그 심사임당 안 버렸어요? <웃음> 지금 처음 들어오신 애칭.. 애칭은 뷰라일거예요누구라고 아이디가 모르고. <웃음> 김태현님이요. 어, 김태양님은 이제 앞으로 제가 뷰러라고 부를거고요. 저는 뷰리이고요. 저의 성격은 심사임다입니다. 저희 방송은 네일아트하는 방송이고요. 네일아트 방송인데 다들 각자 일주일 동안 사는 근황 얘기를 해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유튜브 사야된 t v 를 재방송으로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저는 한 번에 들어갈게요 네 처음부터 한 번에 들어가도 돼요? 지금 처음 오신 분은 멘붕이겠다고 맞아요 <웃음> <웃음> 처음 오신 분은 우리가 말 얘기하는 거 듣고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웃음> 무슨 방송이지? <웃음> 내일하트 방송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말주차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 10월 14일날 정모하그랬으니까 오셔도 돼요 네 남대문에서 남대문 시장으로 오시면 되는요 네. 인스타에서 와 이번 아트 할수 있을까요? 라고 아 못하는 이유가 뭐야 설명을 해봐서 뭐 어느 부분 내가 다시 해줄게 뭐 <웃음> 뭐가 문제지? 나 진짜 뭐 어려운 기술 쓴거 없잖아요 진짜 그냥 쏙쏙하고 끝냈어 전데 가... 아 그럼 윤진이 제가 비행기 태우고 태워... <웃음> 아제 <웃음> 학생이... 발로 둔거 <웃음> 아 루나쌤이 지금 윤진님 둥강둥강하면서 비행기 태워서 오는거죠? <웃음> 아하진이말고전데대드린 <웃음> 분트 <웃음> <웃음> 도블님 가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 가고 싶은데 일본이라고 아, 아. 아 그러면 14일에서 일주일 전이면 7일 2주, 2주. 아 2주 1일 지금 오셔야겠다 지금 와서 2주 자가 격리하고 <웃음> 지금, 아, 지금 출발하시는 어, 거예요? 지금 출발해서 와서 자가 격리하고 14일 날 만났다가 다시 일본 가서 자가 격리하고 2주 해야되냐또 <웃음> <웃음> 일상생활로 네. 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본 지금 비자 받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웃음> <웃음> 혹시, 혹시 그것도 괜찮으시다면 영희님이 오늘 아트는 꼭 해보실거래요 그래서 더스트브러지로 탈탈탈탈탈 털어주고 아 인스타에서 짜잔 장미, 장미 디테일이 어렵겠대요 아 장미 디테일 안 어려워요? 이렇게 툭다 완성했어요 <웃음> 중간 사이사이 이렇게 바로 빵 끝까지 이렇게 결까지 보입니다 나뭇잎도 보이죠? 아짱나뭇 초점도 안 잡아줘 <웃음> 인스 있어 맞추고 있어요. <웃음> 이렇게. 자고 중간에 이제 올려볼게 엠보 네. 그러면 끝. 정모 누구 누구 오시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웃음> 그고 이제 당신네들이 다그 우리 <웃음> 오픈 카톡방을 만들까 그냥. <웃음> 오픈 카톡방리 뷰리 정모 해가지고 어, 하나. 좀 만들까? 뷰러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여러분 누가 한명 만들어가지고 저 초대 좀 해봐. 윤재님 좀 만들어봐요. <웃음> 오늘 10 그거 뭐지? 뷰아케 상품 10% 할인 들어가는 거거 들어가봐요 제가 좀 웬만한 거 할인 좀 많이 걸어놨을 거예요 안 쓰는 것도 걸어놨어요 오늘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맘껏 올렸잖아요 어 오늘 맘껏 올렸어 좀, 오늘 좀 사기 좀 쳐봤어 <웃음> 오늘 이거 이거 브러시도 걸었어 엠보 브러시 걸어놨을걸? 응 음, 그리고 오늘 그.. 그것도 걸어놨어요 이거이거 이거. 와이퍼도 걸어놨어요 그냥 다 걸었네요? 응 어, 오늘 와이퍼도 걸었고, 파레트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와이퍼 대량 구매 어, 3,900원짜리 10%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걸요? <웃음> 조금 더 많이 해야겠는걸? 약간 그.. 레이스할 때 조금 두껍게 들어가는게 좋은 것 같아요 찢어져가지고. 혹시 우드스틱 있어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가도 모여 계실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퇴근 몇 퇴근하고 시... 모여요 퇴근 몇시 하실 거예요? 우리 뭐 아침부터 안 모여요 저희도 다 각자 퇴근하고 모일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침 뭐, 뭐 낮, 낮부터 모여야지 아침부터 모여야지 아닙니다 저희 퇴근하고 만날 거예요 저희 여섯 시퇴근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웃음> 하는 부분은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우드스틱으로 중간에 파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슬슬슬 들어주세요. 중간에 너무 붙였었고요 퍼주면서 짤컬 묻침 브러쉬로 안에 정리해줄게요. 윤지님과 태연님은 이제 사라지러 가신대요. 왜? 제 방송 보시고 다음 주에 뵙자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드스틱으로 약간 삼각형식으로 접어주면서 다시 약간 커튼? 커튼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레이스 이거. 그러면 한쪽 면은 완성됐죠? 그리고 다시 띄워줄게요. 정리는 브러쉬로 해준다고 생각하고 일단 띄우고 붙이고 그것부터 오드스틱으로 좀해놓을게요 모양 잡고 붙이신 줄 아셨대요. 어 모양 잡고 붙이면 붙일 때 손으로 다 뭉개지지. 음. 뷰티스 멤버들 코 판다고. <웃음> 저기요. 음. 이렇게 하고 브러쉬로 한쪽 정리해 줄게요. 이제 1시간이 다 돼가지고 혹시나 꺼질 수도 모르니까 혹시나 꺼지면 여러분들 다시 들어와주세요. 안 꺼질 수도 있어요. 저도 인스타가 업데이트 된 이후로 갑자기 안, 꺼져? 안 꺼질 져안꺼 때가 있더라고요. 저... 음... 그래서 혹시나 꺼지면 다시 바로 킬 테니까 다시 들어와주세요. 뭔가 좀 자연스러운 바람에 흩날리는 커튼을 연상시켜, 아니면 마눌님 먼저 치마 스커트? 응. 녹화 하고 케어링 할게요. 케어링하는 네. 동안 저희 발표하도록 할게요. 발표 안할 거. 안돼. 안돼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싫어요. 안돼요. <웃음> 뭐야 다들 윤지 윤지님 윤지님 나보다 인기 더 많은 것 같은데? 질주하지 마세요 선생님 윤지님 그해주세요자 저번주 아따와 출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출제는 PIX HOV님이시고요 아따는 올언더 u n d e r p r p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안 보이나? 음. 당첨되신... 네. 당첨되신 분은 서연쌤 뷰리 계정으로 사항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상품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까와 출첵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재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선생 어, 안됐어요. 아 선생님 기리세요 <웃음> 됐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진짜 아, 실시간 떴어요 아이씨 좀 화장 네 실시간 떴어요 네 됐죠 됐죠 됐죠 아, <웃음> 여러분 기다리셨죠 <웃음> <웃음> 여러분 기다리셨죠 <웃음> 컴퓨터에서 다시 복구가 됐어요 어디 가세요? 컷까지로아네 <웃음> 컴퓨터에서 다시 복구가 됐어요. 네. 이제 다시 유튜브로 들어와 주세요. 그거 뭐야? 나 아까 과자 먹고 찌그러 뻥탱이 만들었네 엉덩이로. <웃음> 자 가운데 체인 있는 아이는 지금 엠보를 양쪽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뭔 말이죠? 가운데 체인 있는 아이요. 이거? 그 옆에. 이거? 그 옆에. 이거? 네. 이거? 네. 아 이거 제가 맨날 하는 짓이요 그 있잖아요 파레트에 젤 펴가지고 알죠? 파레트에 젤 펴서 젤 떼어내가지고 리본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렇게 했거든요 엠보에는 타워 발라줬수있겠습니다네음 대충 알려드릴게요 저거 어떻게 하는지 요거 이거 리본 요거 리본 요렇게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3 멀티키트 아이스크림인가요? 하셨는데 네, 아이스크림입니다. 머핀이에요? 뭐가? 머핀이에요. 네. 머핀이에요? 네, 머핀이에요. 3D 뭐 어, 내가 뭐 쓰고 있는데? 저거 흰색 가까요 쓰신 거. 아, 네. 네. <웃음> 아까 쓰신 거 머핀입니다. 음... 어디가? <웃음> 어디가? 사라지셨어요 요렇게 하고 떼어내면 얘가 얇게 뚝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재단 잘라가지고 이렇게 꾸부리면 돼요 뭔지 알겠죠? 네 제가 리본 만들 때 맨날 하던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리본 만들기 영상 보시면 이제 하는 방법 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제유 사치구요 제휴 파츠 올려놓고 갔나? 안올리고 갔네? 제휴 파츠 아이비 픽스 요것도 지금 10% 할인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사람 환장하게 했던 그 리본 제이유 파트... 제이유 저거 올린 것도 10% 들어가나? 저거 올려놨거든요? 사용제품에? 하이비픽스 같은 경우에는 넌 와이프라서 좀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 선생님 맞춰주세요 한 번만 어 죄송합니다 네이 감독이 없으니까 힘들구나 음. 그만 갈게요 선생 기다려주세요 일로 어디 갔어일로 <웃음> 잠깐 잠깐만 이 음식이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저거 어디 가셨어요 오케이 너 봐, 일다 끝나니까 오는 거 봐, 봐, 봐, 저거 저거. 너 때문에, 어, 일이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어너 없는 동안 지금 짱 감독님이 거의 가가지고 지금 링크 다 올리고 지금, 어? 나는 지금 초점 다 나가고, 아니, 조금만 기다리지뭘그걸지 자,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할게요. 일자 맞춰주고. 아! 픽스제 픽스제 이거 발랐어 미경을 안 남는 거 뿌링클 사용 후 가루 떨어짐이 음. 있나요? 아니 없어요 탈탈 털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뭐지? 뿌링클 없으신 분은 예전에 이거 슈가 파우더도 유행했잖아 슈가 파우더 해도 돼 저도 그전에 레이스 하고 할때는 슈가파우더 해가지고 도트봉으로 빵꾸들 구워했으니까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슈가파우더 뿌리고 도트봉으로 이렇게 구멍내고 해도 레이스 구멍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도 돼 오늘의 쓱싹도 어렵다 <웃음> 쓱해어렵다한데 막상 하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큐어링 시간이 조금 중간중간 각 큐어링 시간이 있어서 많아 보이는 거지. 아 슈가 파우더 생각을 했는데 오픈을 못 하셨대요. 데이기만 하고 막상 활용을 못 하셨다고. 근데 뷰리쌤 취향은 슈가 파우더인가요? 뿌링클인가요? 어..뿌링글이 약간 뭐라 해야되지? 뽀송하게 나.. 뽀송한건 아닌데 뽀송하다 해야되나 근데 뭐라 해야되지? 덜.. 그렇게.. 뭐라 해야 돼? 근데 약간 반짝거림이 조금 달라서 어 반짝거림이 달라서 뿌링글이 음. 약간.. 매트한 느낌이 보인다 해야되나? 오팔이 안들어가서 그런건가 그냥 은색으로만 빛나서 그런건가 뿌링글이 크리스탈 뿌링글이 음. 크리스탈로만 빛나요 추가 음. 파우더는 그 오팔 음. 컬러감이 어, 컬러감 조금 있건. 있어요 음. 그래서 뿌링글은 약간 매트하게 빛나거든요 출첵은 어떻게 하냐고 아까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음, 출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 캡처해주신 다음에 오늘 날짜와 해시태그를 맞게 해주시면 돼요. 책도 좋아요를 다 눌러보려 노력을 해보겠나이다. 신사임당이가 지금 사극 말투을 하시는 겁니까? 아, 맞습니다. 열심히 이것도 얇게 해서 떼고 있나이다. 됐다잉 됐다 따란 내가 뗄때 딸, 딸 기분 좋지 않아? 응 이렇게 떼가지고 맞게끔 일자 근데 쟤는 약간 일자가 아니었고 기울어진 거였거든요 요런식으로 재단을 하고 앞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부려서. 구부리면 리본으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약간 포장지 만들 수도 있어. 이거 여러 개다 구부려서 합체해 놓으면 그거 있잖아. 꽃? 음... 꽃 포장지? 꽃 포장지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저거 만든 거거든요? 다 똑같은 균일하게 다 잘라가지고 꽃 포장지 만들려고 하다가 동그랗게 누가 한명 아따로 꽃 포장지 만들어 봐. <웃음> 아. 아따럽고 포장지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웃음> 오늘 왔다 어렵다고 다들 하셨는데. <웃음> 아 윤윤윤 윤이 얘기 꺼낸 거야? 설마? 이거? <웃음> 오늘 점심 뭐 어엄마가요 여러분. 나 원래 마라탕 되게 싫어했잖아요. <웃음> 마라탕에 빠졌지 뭐야. 맞아. 근데 뷰러들 중에서 그거 만드는 사람 없어? 비즈? 이런 거? 나 이거 막샀는 건데 비즈 만드는 사람 있으면 배우고 싶어 아니면 비즈 만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살래 나좀 싸게 팔면 안 돼? 너무 귀여워서 갖고는 싶은데 나는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 손티즈가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아니 그냥 만드는 방법을 몰라서 근데 음. 굳이 집에서 또그 재료 다 사가지고 하고 있, 있기에는 너무.. 응? 음? 이렇게 아트 끝났어요? 짠 오늘은 아트 끝났어요 들은 없으시다고. 아 그럼 엠보 안 해도 돼요. 위에 것만 해도 돼요. 네, 뿌링글만 뿌려내자라고 응. 하셨어요 원래 처음에도 뿌링글만 뿌려낼 아트 하려고 했는데 그 뷰러들이 뷰리 쌤은 다 해야죠. 이래가지고 아 그래요. 전다 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응. 원래 안에 꽃 색깔도 이거 원래 이 색깔로 조금 다르게 해야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거 사실 제가 집에 있는 제 개인 젤이어가지고 <웃음> 집에서 해오셨죠? 네. 집에 있는 개인 재료여가지고 여기 색깔 다르고 여기 색깔 다르죠? 맞아요. 이렇게 색깔 좀 다르게 하는 게 예뻐요. 이 색깔을 회사에서 못 찾겠더라고. 지금 또 출첵 타임입니다, 여러분. 출첵 마구마구 해주세요. 이게 좀 예쁘네. 나 사진 좀 찍을까? 응, 찍어요. 아 근데 업데이트하고 무음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원래 무음카메라였는데 아, 새로 깔면 되지 않아요? 없어요? 물 없어졌어요 어. 오늘 추, 출책 이벤트 오늘도 있어요 <웃음> 매주 <웃음> 매주 뷰아캥 가방을 캡쳐해서 본인 아이디가 나오게 캡쳐해서 필수해 시태그 사라샘 뷰아캥 뷰아행 출책 언덕바 200923과 함께 본인 인스타에 업로드해주세요 내가 또 이렇게 나가면 또 이렇게 보인다고 뭐라 할 거잖아 네, 선생님 핸드폰 <웃음> 가려요 가려요 <웃음> <웃음> 끝나고 찍어요 끝나고 <웃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쵸 난 그럼 화면 찍을게 여러분 그래요. 김치 <웃음> 딜레이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찍어요 <웃음> 뷰아캥 아따 이벤트도 있어요 오늘 뷰티쌤의 네일아트를 따라해서 본인 인스타그램에 필수의 스테이크 뷰아캥 뷰리아트 뷰아캥 아따와 함께 올려주세요 두 가지 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 짱 감독님도 기 야. 방금 캡처하셨대요. 난 여러분을 캡처했습니다. 나 이건 올려야지. 나와요? <웃음> <웃음> <다> <웃음> 네, 다 <웃음> 나와요. <웃음> 아, 지금 여기 어디 누구까지 올려갔냐면. 장소연님이 고생하셨어요가 마지막 글이야 <웃음> 아, 염녀념님까지 올려줄게 오케이 김치 아, 김누나님까지 올라갔어 아, 정불님님도 정불님이 고생하셨어요까지 됐지? 오케이. 제첫숲 그만하세요. 아, 정글리님까지 <웃음> 올렸습니다. 아, 브리 계정에 정모 정보, 정보도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오늘 방송 <웃음>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엔딩도 보고 가주세요. 네. 오늘 방송도 수고하셨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오늘 프린세스 레이스 네일아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다들 아따와 출첵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이어서 음. 네. 음, 비어 킹이 <웃음> 없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